와 여러분 진짜 예쁘다 좋쁘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목소리>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무 ...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감자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대부분 감자탕 하면은 우리 빨간 국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특별한 음식입니다 바로 짜잔 강릉 하얀 감자탕 어, 우리 보통 감자탕을 뭐술안 주라도 먹기로 하지만 가족끼리 외식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 국물이다 보니까 잘못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래 가지고 감자색 집에 뭐 돈가스 팔거나 어린이를 위한 메뉴가 있는데 여기 대표님께서 딸을 위한 마음으로 아빠 셰프가 되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음.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부모님 먼저 드셨는데요 오 엄마가 너무 맛있대요 국물도 진하고 그다음 담백하고 아 그래서 저도 엄청 먹고 싶은데 한번 그래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니까 이 제품이 어, 사이트 보니까 네이버 스토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트 구성 뭐 김치나 칼국수 사리 라면사리를 넣는 세트 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자탕만 판매도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가 1인분 있잖아요. 혼자 사신 분, 혼자 사신 분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한 팩짜리, 1인분짜리 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재료가 너무 좋은 거야. 어. 국내산 돼지는 물론이고 돼지사고를 사용을 하시고 거기다가 김치가 아 김치 제가 아까 먹어봤거든요? 미쳤어 근데 김치가 왜 좋냐 강원 바다를 보고 자란 강원도 백에거기다에 강원도 고추 어 정서에 서는 고추 뭐 파, 마늘, 양파까지 모두 국내산인거야 재료가 좋으니까 역시 맛도 좋겠죠? 그럼 뭐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배송은 냉동 상태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꽝꽝 얼려놨는데 제가 오늘 먹으려고 어젯밤에 미리 해동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동이 되 있어가지고요. 요거 끌어 갖고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감자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운무 갔다와서 공공사태거든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근데 냄새가 솔솔 나니까 아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트를 구성, 구매를 성구 하시면요 우선 김치 제가 이 김치 먹어봤는데 미쳤어 김치가 진짜 최고로 맛있어 일명 장모님표 겉절이라고 해요 아마 대표님의 장모님께 서 비법을 전수받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치도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사리 이 칼국수사리는 뭐 칼국수랑 라면 사이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수제비, 부추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을 고추냉이 간장 거기다가 저렇게 매콤 이렇게 담백하게 하얀 감자탕을 즐기다가 이렇게 매콤한 걸 먹을 수 먹고 있도 하잖아 저같 어, 같이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비법 양념장 비법 양념장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매운 걸 좋아해 가지고 특별히 매콤한 매운 여기 H 써있죠? 매운 양념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치즈킹해서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진짜 냄새 미쳤어, 미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여. 우선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저 진짜. 아니, 하얀 감자탕이라는 이게 웬만히 웬일이, 웬일이, 웬일이. 와, 양도 푸짐해. 아, 아,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아니 나술안 먹었는데 왜 해장되는 느낌이야? 엄청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엄청 진하고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와. 아~~ 여러분 나 소주 생각나 그거 오늘 딱한잔할까아 내가 진짜 술안 먹으려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것 같아 진짜 와 여러분 기존에 있는 우리 빨간 갑자탕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아 오늘 저 촬영한 날 주말이거든요? 운동 갔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면 반주 정도 있어줘야지 응? 이거 나 제주도에서 사온 거 친구랑 같이 마친, 마친 거예요 아 진짜 맛있지. 이거. 무슨 국물 국물 국물 아 미쳤다 진짜 아 고기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못 먹고 갖고, 조금 식힌다 먹고 왔고 여기 있는 배추 배추 바다를 보고 자란 어? 고랭지 배추, 강원도 음. 음. 아. 아. 매운 거잘못 먹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와 진짜 기존에 있는 그 감자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와 그리고 그 유명한 김치 장모님표 겉절이 음. 가사 가사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응. 뼈에 살이 진짜 장난아니야 응. 그냥 입술만 갖다댔는데 살이 발려 아 진짜 맛있어! 장난아니야 아 진짜 시원하고 아 김치 우와.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그런지 뼈도 되게 자연스럽 잘..잘 떨어져 음.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얗게 담백하게도 즐길 수 있지만 아까 보내주신 비법 양념장 있죠 전좀 매운 걸로 주셨어요 H 이것도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담백하게도 즐기다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일석이조잖아 한 가지 감자통에서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응. 양념장 해서 와 얘도 맛있어 보이는데? 양념장 너무 맛있다 와양념장 올려서 음! 후내내 스타일 저는 이거 넣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도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저는 이거를 다 풀어서 먹을게요. 갑니 이거를 한번더 끓여보겠습니다. 이거, 그 매운 양념장 넣고 끓인 김에, 칼국수도 같이 넣고 끓였어요. 와, 지금 이거 먹는 순간 난이 평양 나아가겠지 그러니까 국물부터. 매력이 또 다르네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한번 끓여서 먹으니까 매력이 또 다르네 와 얘는 진짜 소주가게 여러분 와 이거 아. 여기다 이제 국물 아~ 거기 넣어서 아, 또 다른 매력이야 진짜 또 다른 매력 같이 음. 음.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아. 같이 칼국수랑 근데, 음, 며칠 라스트라스트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음. 음. 아. 아. 네! 오늘은 강릉 하얀 감자트로 먹어봤는데요 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빨간 감자스있이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어,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국물이 하얘가지고어 저거 좀 심심하지 않을까? 슴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그런 걱정가 하지를 마세요 진짜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도 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물이 하얗다 보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남녀노소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보내주신 비법 양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감자탕 먹고 한 중반쯤 먹었을 때그 비법 양념장을 넣어서 먹으면 은 하나의 감자탕에서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음. 최고 최고 하얀 감자탕 가족들이랑 먹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어른들끼리 술도쫙할 때는 먹다가 이렇게 양념장 넣어가지고 빨갛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보내주신 장모님표 겉들 있잖아요 얘가 신스틸러야 얘가 있으니까 맛이 두세 배더 맛있더라고 그냥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양념도 탁 배는 게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재료가 좋아서 그런가? 이게 재료가 다 강원도산 뭐 배추 강원도산 고추 거기다 국내산 돼지 거기다 국내산 마늘 막파 이런 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딸을 위한 아빠 셰프가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믿고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이트 보니까 국물도 추가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국물을 하나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만큼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고 저희 부모님도 맛있게 먹 먹어 드셔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